안녕하세요. 동경안영 김현장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재유행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독감감기가 유행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자반증 증상도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기에 걸리면 자반증이 악화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리면 왜 자반증이 악화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자반증의 70%는 감기가 선 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감기는 자반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은 해노셀라의 자반증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면역물질 IgA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면역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자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기로 인해서 복용하게 되는 항생제 진통소염제로도 자반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반증 유발 요인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도 바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인데요. 실제로 화장 환자분들을 보면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장기간으로 복용하시면서 자반이 유발되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감기로 인해서 한두 번 약을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로 인한 약물 복용도 너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아자반증 아이도 3월에 감기 증상으로 항생제를 비롯한 감기약을 열흘간 복용하다가 보통 오신 곳도 자반이 시작되면서 내원했었습니다. 평소에도 환절기 기마다 비염 감기로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을 정도로 또래에 비해 허약했던 아이였는데요. 다행히 치료 오전도가 좋아서 1개월 만에 거의 모든 자반이 소실되었으며 면역치료까지 포함해서 약 3개월 기간 동안 치료가 잘 마무리됐었습니다. 색소성 자반증에서도 감기 이후에 자반증이 발병,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감기에 걸린 이후에 자반이 생겼는데 치료 골든타임인 3개월을 넘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원해주셔서 치료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잘 따라와 주셔서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치료가 잘 마무리 됐었습니다. 이처럼 자반증은 감기와 연관이 깊기에 될수 있으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기에 걸려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다소 뻔한 얘기지만 감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면역의 문제와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도 자반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감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빠른 회복에 힘써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휴식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병가를 내서 푹 쉬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꼭 가져주시고요 운동하셨던 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물, 과일, 야채도 많이 드셔주시고 반대로 염증을 높일 수 있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기로 복용하게 되는 항생제의 해열제에도 자반이 반응하여 심하게 악화된다면 연교폐독산, 응교산 등 감기와 혈관염 증상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한방 가루약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완치로 가는 자반증 습관 다섯 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기는 자반증의 악화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서 저도 환절기만 되면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리면서 호견한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매번 걱정되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는 우선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요. 만약 걸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반증 환자분들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